체리 체리 체리 발톱이 간지러워? 발톱을 막 먹는 거야? 젤리를막 야금야금 먹는 거야? 지금? <웃음> 귀여워. 리디리 <출리. 웃음> 입사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과제해야 되는데 응 과제해야 되는데 비켜줄 수 있어? 못 비키겠어? 에이, 나 수업 듣고 있는데 아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체리 <웃음> 체리야 일어나봐 벌써 개강한지 이제 4일 됐고요 학교를 세번 갔는데 정말 힘듭니다 재밌으면서 힘들면서 과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과제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는 만큼 힘들죠. 응? 체리!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체리가 올라왔어요. 이어폰 몰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손나 안돼. 아 안돼 체리야. 안돼. 안돼 체리. 안돼. 체리야. 안돼.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안 돼. 아, 안 돼. 아, 아, 야, 안 돼. 안 돼. 얌전히 있어 얌전히 <웃음> 체리야 잠시만 내려올래? 너가 이상한 거 누른다 지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시만 아 컴퓨터 잠시만 <웃음> 컴퓨터 이상해졌다 <웃음> 체리야 이제 내려오시오 일어나세요 체리야 <웃음> 일어나 안돼 일어나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컴퓨터 잠시 컴퓨터 꺼야래 봐. 지금 편집 못 하겠다. 괜찮아. 아빠 고쳐주실 거야. 지금 체리 완전 시오룩해졌다 체리. 심심했어? 엄청 심심했구나. 체리 지금 완전 애기. 애기야 애기 어? 수미? 어? 어? Oh. Oh, 수미?